그래, 그렇게, 그러면. 그러면. 블루제네? 블루제네? 뜻하지 않게 뭐 데이트를 하게 됐네, 갑자기. <웃음> 뜻하지 않게? 응, 갑자기. 아파서. 안 아프라니까. 아, 꽃게 내리네. 깨끗하다. 그때서 오늘 언제 된 거야? 우리 메인 메뉴 생개 시켰으니까 세잔 나와 응아 <웃음> 웃겨 골라먹어 몰라 골라먹어 <웃음> 화덕에서고 부... 음. 이 먹어 봐어 맛있어? 음. <웃음> 뭐야? <웃음> 사람들이 배달 많이 시켜 먹어. 뭐라고? 사람들이 배달 많이 시켜 먹는다. 음. 그리고 여기 여기 이름이 빈체로잖아. 어. 맞지? 맞다 빈체로. 저 옛날에 그 빈체로 불렀던 애 있잖아. 아, 아 여기 뒤에 있어. 네. 파파로. 그 파파로 말고 아. 그 휴대폰 가게 점원했다가 떠가지고 저게 보면은 애도 왔었대. 아 진짜? <목소리도> 맛있어? 장난 아니야, 다 먹었어. 딱 거의 딱 딱. 이제 커피까지 마시면 끝. 후지 커피. 음. 후식 커피는 조금 실망. 음. 커피는 좀 볼품없게 느껴나라. 어. 조금 실망. 나머지는 대만족. 음. 커피 때문에 만족도 90%. 음. 90%. 맞아맞아 맞아. 좀 예쁜 컵에 좋았어요 그래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까짐이 음, 딱 되네 컵피가 커피, 세지 않아가지고 음. 와우 커피다 이렇게 <웃음> 여유를 부려도 되는건가? 어돼